저아. 왜 부르느냐? 지금 머리 위쪽에 이상한 꼬불한 글자가 써 있습니다. 저게 뭐라고 읽는 겁니까? 저아. CN 세자 만세라고 있는 것 같구나. 아, 그렇습니까? 안박 씨 사형. 그러면은 CN이 좀비 부분이니까 c n 는 좀비다. 읽을 줄 아네? 어이, 너 사형. <웃음> 죄송합니다. 어, 아. 아. 자네 뭘 입에다 그렇게 물고 있는 게가 어? 그냥 바르 이렇게. 아, 아, 어? 이이이 치석이 생겨서 이 아, 아프다네. 아, 아, 아, 어, 치료해 아프게. 줄까? 아, 다 나왔다. <웃음> 저하. 왜 부르느냐? 아니 지난번에 날 그렇게 불러 재껴놓고 이제 내가 좀 불라니까. <웃음> 짜증 내시네요 저와. <좋아? 웃음> 왜 부르냐고 물었지 않느냐. 아, 아 그냥 물어보신 거죠. 예. 뭐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데? <웃음> 네. <웃음> 어이. <웃음> 자기는 항 그런 식이야. 내가 뭘 어?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어. 열까지 다 잔소리 잔소리. <웃음> <아니, 웃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여기는 뭐 <웃음> 저는 한국에서 온 김병철입니다 김병철이라기엔 <웃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여기가 지금 조선이고 대한민국인데 조선이란 말입니까? 지금 여기가? 그대는 몇 년도에서 왔는가? 아니 저는 21세기에서 왔습니다 지금이 21세기다 여긴 또 다른 세계선? <웃음> 스테이터스 아니, 창이라고 <웃음> 외쳐봐 스테이터스 창! 아니 아니 TV 갑자기 막 뭐지? 그냥 힘들었던 거잖아! <웃음> <웃음> 일단 청나라 상인으로 다시 와봐요. 일단 청나라 상인이 뭡니까? 그꼭 와야 됩니까? <웃음> 이 악물고 야, 보셔야 야, 돼. 야 진실! <웃음> 야 진실 나왔다! 야 아니, 진실 나왔다! 야 진실 나왔다! 그동안 할거 없었거든 어이 깜짝이야. 이제 좀비인 줄 알았네 저 물에. <웃음> 아저 백정양반 물 속에서 뭐 하시오? 일로 다녀라 좀.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물 속에서 나오던 죽은 자들 안 나오니까 이상해서 가본 거 아닐까요? 좋아. 어? <웃음> 어? 어? 뒤뒤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야. 아! 아! 어, 어. 저기 이세계 청년. 예 예. 아 여기서 무기 하나 드시오. 무기요? 예 네, 무기. 아니 무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웃음> 어? 무기들려 그러니까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딱 알고 협도 제일 좋은 건 어떻게 알고 협도만 딱 가져갔네? 어, 이거 스티트스 창에 공격력 제일 <웃음> 높은 걸로 가져왔는데 요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어, 죽은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런 그런 세계를 하네 죽은자라고 하면 아까 나타났던 그렇지. 그 녀석 말입니까? 어, 어, 아까 그, 그 초록색 그 사람들 난 평화로운 곳에서 그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자, 자네, 이게 무슨 일이지? 자네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일세 <웃음> 왜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거든요? 예 계급이란 필요없다라는 책이었는데 사장님 음아 저기 우리 사장님 어 이쪽으로 와보게 우리 사장님이 계십니까? 여기가 수랏간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보통 어? 배고프면 음식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연비야 어? 어? 현비야 여기서 만나는구나 대데 <웃음> 뭐라는 거야? 우리 학교 친구였잖아 <웃음> 이거 그거지 이세계 왔는데 <웃음> 그 같은 반 학년에 있었던 여자애랑 <웃음> 똑같이 생긴 <웃음> 어... 아, <그거. 웃음> 새 노비입니다 음. 노비에 노비가 생겼어? 예예예 내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저한테 시키실 거를 이쪽으로 아니지 내가 너한테 음, 시키면 네가 얘한테 해야 되는 거지 아. <웃음> 뭐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다만 어디서 배워왔는데 내가 알려준 거 같은데? <웃음>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아 괜찮으시오? 의원 나으리. 아니 아니. 의사, 의사 선생님. 어,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야, 잠깐만. <웃음> 잠깐만. 나니지너 <미안해>. <웃음> 너 이거. 너 지금 딱 들켰어. 어, 우리 마을 오셨으니까 하루 동안 나랑 주변 탐색을 좀 해야겠어. 어, 알겠습니다. 주변 탐색을 좀 하고. 나으리, 나으리. 역관 나으리. 응? 음? 어? 따고? <웃음> 따고가 따구, 고 무슨 말입니까? 따고! 나 기억 안 나, 따고? 어, 아. 아니, 저작거리 음, 양반들! 음. 방패랑 무기 같은 것들 좀 들고 좀 모여보시게, 나들. 어? 나으리도 마찬가지고. 광대 주제에 명령하는 게좀 불만족스러운데, 이게. 저작거리 지금 사람이 그래도 좀아이디어좀 내보겠다는데 좀 들어주쇼. 음, 네. 신분 낮은 곳이 어디 아이디아가무이이냐따 이거 아아아이아 이거 이거 이니야니 와.. 이거 이이새끼니야이이렇게 뭐.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방송을 <웃음> 지만대로할수 있지? 야이간에는 해바라기요? 예 다른 분들은 또뭐 없나? 저와 뭐아요한거있으십니까 그렇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저좀 부담되는데 할수 있나? 뭐.. 광물들을 일단 많이 구해와야 하는 것이고 고, 고, 고. 해주네 고맙다 열차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좀 챙겨 오거라 라라라거 취소 이상한 자들을서 방금 그거 지금 저희 조사하러 온 겁니다. 나으리들. 네. 음. 아. 마치 조사병단 같군. 음. 그 이름은 조사병단 네? 어떻소 그건 뭐지? <웃음> 조사병단은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진짜 진트특이 진짜 특이. 아, 진짜. 아 방송 편하게 하네. <웃음> 냄새가 희미해 가지고. 어저 뭐야? 뒤에, 뒤에. 어, 얘 뭔데? 왜왜 왜, 왜, 왜, 왜, 왜? 뒤에, 뒤에, 뒤에. 뭐야? 아, 뭔데 이거? 본 보던 죽은자들이 아닌데 뭐야 이건 또. 죽은자가 복사가 돼. 아! 오! 죽은자가 복사가 된다고? 죽은자가 또 땀을... 아무 복사가 된다고? 죽은자가 복사가 된다고? 딴딴딴 어. 나무가 복사가 아! 된다. 죽은자가 복사가 된다고? 내 돈도 좀 복사가 됐으면 좋겠네. 오! 물려온다 아, 뒤로 뒤로 뒤로 안왔안 돼, 안 돼, 뒤로. 나우리 물로 들어오세요. 물로와 아, 어, 물도 안전한 거 같진 않은데. 어, 어! 아! 어! 저사람저사람 혼자 도망은저다람을 <웃음> 가지고 올걸그랬나 나한테 남는 조총이 몇개 있긴 한데. 저좀 줘보십시오 그거 산람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더가람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사람예예 산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여러분? <웃음> 산밖에 없어. 진짜 산밖에 없는데요? 여기 돌아갑시다. 어, 눈지영이다 어? 어, 일단 눈은 그럼 찾았고. 아니, 둘만... 어. 셋이 있는데 둘만 타고 가... 이곳에서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 학께서 슬프게 잃어버린 앵무새를 한 마리. 해가야겠다. 그걸로 이제 또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아, 그때 그 시방 세 말인가? 시엔저아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신다하여 시입새였네아 시입세? 음. 네 여러분 시입새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음.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조악해서 좋아할 색이 아닌가? 아니 왠지 그새 사람 말을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엠무세니까. 오. 빡kie요. 음. 아, 어 뭐야? 차라 말하는데요아 <웃음> 아, 진짜 씨. 해바라기는 오히려 이쪽 방향에 있었던 거 같은데. 마을 이쪽 방향에. 어? 아니, 광대 아저씨,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시죠? 따라와 보시겠어요? 예.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해바라기. 꺾으시죠. <웃음> 칼 들었다. 칼 들었다. 칼 들었다. 칼 들었다. 잘 들었다. 아, 오늘 앙 편이가 있었다면은 아닙니다. 살미 꽃입니다. 이럴 텐데. <웃음> 이게 지금 저 위에 써 있는 글씨랑. 어? 입새야!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잠깐 창도 날라온다. 아무래도 해바라기는 다음번에 하는 게 뭐라고? 해바 뭐라고? <놀라> <놀라> <놀라> 광대 아저씨, 광대 아저씨. 어? 응? 저 해바라기를 찾았어요, 광대 아저씨. 어디? 어디에요? 바로 강건 놈 있어요, 아저씨. 어? 아, 아, 우와 우와! 잠깐만. 어, 이 속도, 이 뭐야 이게? 오, 오, 오,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우와 이거, 이거. 우와 우와! 진짜 찾았네? <웃음> 역관 나으리. 무슨 일이냐? 방좀 주십시오, 이세계인. 그냥 올라가서 방을 한번 골라보시게. 방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까? 자연스럽맨 위로 올올라네 알고 있 h e h o 다른 방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이 to go to the house. I'm g o i 기 g to go to 어 h e house. I'm g o 말 n g 다말 g 린다 해바라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네. 아주머니 얼굴같이 짱큰 해바라기 가져왔어요 넌 <웃음> <너는> 오늘 죽자 넌 <웃음> 오늘 죽는거야 나을이 이제 이 소들 저기 마을 중앙에 소 키우는대로 옮겨도 됩니다. 조사결과 이제 우리 마을은 안전합니다 응? 여기를 축사로 쓰시니까 나을이 몸에서 축사냄새가 나잖아요 뭐또 막고 입힌 곳이냐? <웃음> 어, <웃음> 음. 음. 울타리로 좀 막아주시게 그 뒤쪽 좀아 음. 저와 오셨습니까? 잘 안보이지만 그래 연구실 가야지 음. 어 잠깐만요 아니 내 자네를 위해 준비한게 있다네 어서 들어오게나 어서 따라오게 지편전 쿤학 나흘이 안 오셨습니까? 음 오늘 지편전이는 오지 않았다. 우리 둘이 연구실에 있는 게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어디? 아니 이게 무슨? 제가 제가 엉따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니 제가. 엉따를. <웃음>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요. 말하자면 청나라의 역조공 아니겠습니까? 역조공. 음. 그래서 청나라 상인은 어디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갈문이는 하나 갑자기 들어왔는데. 음. 예? <웃음> 저 청순한 얘가 진짜 꼴 받는다고. 나 진짜. 들어오거라. 아. 방금 아팠는데. 아, 어머 어머나 어머. 예. 아 이거 그 저기 나가는 문 위에 시계 보이느냐 예 그걸 렌트로 우클릭해라 좋아. 들어와 중국아 시켰습니다 어? 우와, 하필 엘리베이터네 여기 <웃음> <웃음> <웃음> 어? 아니 다 된겁니까? 어? 일단 예. 이쪽 상자에 이제 철 조각이나 아연 조각을 넣으면 알아서 한 개씩 좌우로 분배를 해준다. 아, 근데 에이, 에이, 아... 이리 와야지. 아예예 예, 예.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나야 돼서. 어아 어, 어, 어. 이거 이거 나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완성된 철도는 이대로 상자로 들어가게 된다. 오, 오, 아. 어. 어. 너 무슨 병 있냐? 기차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은 일단 철도를 다 깔아야 만들 수 있지. 아하, 예예, 예. 대략 철도 2000개 정도만 생산하면 되겠다. 예, 음, 그거 다 생산하면 다음 논문 준비하고, <웃음> 참고로 엘리베이터 스위치는 뽑아놨어. <웃음>